2번 그리고 이제 너만 보여 뒤에는 이제 저희가 또 따로 준비한 포토타임이 있으니까 그때 또인사드리다고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잘 불러볼게요 <웃음> 너만 보여 내 눈엔 너만 보여 햇살이 도서지면 시간은 늘흘려치고 다른 건 보이지 않아 세상엔 너밖에 없어 너만 보여 내 눈엔 너만 보여 도시의 소음 속 나에게 들리지 않아 세상엔 너밖에 없어 알고 있니 저우이나늘 아래 이 흐린 세상 속에 네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너는 영원 처럼 네,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뮤지컬 사춘기의 그 학생들이 들으면은 영 보여줬습니다.